여러분 한국타잔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5만명을 달성했습니다 첼리니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챌하 여러분 드디어 저의 자꾸 소중했던 이 한국타전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5만명을 달성했습니다. 정말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이런 사랑과 응원이 없었더라면 정말 5만명 달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불과 1년 전 아니 올해 초만 해도 제 구독자 막 800명 900명이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5만명이 돼가지고... 정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백날 좋은 영상 올려봐야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안 봐주시면 그만인데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5만이라는 숫자가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은 제가 2019년을 시작할 때 올해 말에는 꼭 구독자 5만 명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이렇게 유튜브 5만명 구독자라는 목표를 올 초에 세워놨었는데 올해가 끝나기 전에 달성을 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소소하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받은 사랑을 좀 나눠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먼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채널아트가 딱히 없어요 그 채널 프로필을 보면 그냥 한국 타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제가 2년 전에 만든 건데 조금 뭐 그렇게 막 임팩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일러스트가 제 채널의 그 프로필 사진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라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런 일러스트 말이죠 근데 제가 또 실력이 없습니다 이런 건할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국타잔을 그려달라고 이번에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한국타잔을 그려주세요 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한국타잔의 일러스트를 그려주시면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하나 일러스트를 뽑아서 저의 유튜브 채널 프로필 사진으로 걸어놓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제가 또 이번 달에 한국타잔 맨투맨 제작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제 채널에 로고가 박힌 맨투맨을 제작해서 그 수익금으로 또 따뜻한 곳에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선정되신 분께는 그 맨투맨 티셔츠를 무료로 드리고요 어? 그러면... 그림을 못 그리는데 난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꼭 일러스트를 그리지 않으셔도 어, 여러분들께서 한국타잔의 유, 영상을 보면서 가장 좋았던 뭐 화면이나 장면 그런 것들을 캡쳐해서 그 장면을 좋아하는 이유를 써가지고 메일로 보내주시면 어, 메일 보내주신 모든 분께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어 제가 직접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을 이제 엽서로 만들고 있어요 그 사진들을 저의 짧은 메시지와 함께 모두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메일 주소와 자세한 양식은 어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좀 이벤트 치고 너무 빈약하죠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벌어 가지고요 여러분들께 더 많은 거 나눠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저... 5만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올초에 그냥 그래 5만이라고 목표를 잡아야 한만명은 되겠지 하고 했는데 5만명 정말 여러분 저를 사랑해주시고 제 영상 봐주시고 막 홍보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람 보답할 수 있도록 정말로 더 좋은 영상 만들고 더 정말 어 좋은 영향력 정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수 있도록 정말 매일매일 노력하는 한국타전 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러스트 그림 못 그리셔도 되니까 정말 가장 좋아하는 화면 캡쳐해서 그 이유와 함께 꼭 매일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진짜로 한 분도 다빠지 않고 다 빠지지 않고 보내 엽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전 앞으로 더 힘내서 좋은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할게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감사하는 말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웃음> 잘 봐, 감사합니다.